2006년식 뉴 카렌스 차량입니다. 이우카에서 정비 의뢰로 이제 이 차를 입고가 했는데요. 주행 중에 이제 변속 쇼크로 인해서 입고를 했었는데 통신을 해보니까 자기진단 그 통신이 안되는 안, 돼,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차량을 이제 수리를 의뢰로 이제 맡기셨는데요. 음, 자동 이 검색, 전체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제동 제어 쪽만 이제 통신이 되고요 엔진 미션 쪽은 통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에어백도 이제 통신이 안되고 있고 우선은 회로도를 보면서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게 되면 이 이슈 tcm 이쪽으로 캔통신 이라는게 있습니다. 이제 캔통신 라인이 이렇게 같이 같이 이제 물려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인트 커넥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조인트 커넥터 부분이라든가이 부분 mc12번 이런 쪽 단자를 한번 공통된 부분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. 상시 전원 단자를 보시게 되면은, 요 부분, 요게 이제 자기 진단 점검 단자이고요 전압이 11V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3번, 11번, 캔 통신 단자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세번째니까 여기 세 번째 단자 세 번째 단자를 보시게 되면은 캔 통신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캔 통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볼트 정도 요 정도가 이제 표출이 돼야 되는데요. 지금 12볼트가 나와 있고요. 키를 끈 상태에서도 지금 12볼트가 나와 있습니다. 키를 켜도 12V, 키를 꺼도 12V. 배선이 이제 쇼트가 났다고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전기 쪽에. 회로도를 따라서 한번, 음 아까 말씀드렸던 MC12번 단자, 그쪽 단자를 찾아서 배선 그 내부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회로드에서 보셨던 공통된 그 배선 연결 단자가 조석이 안쪽으로 있습니다. 카바 안쪽으로. 그래서 카바를 벗겨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옆에 이제 카바를 뗐는데요 음, 보시면은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. 바닥 매트 쪽에도 이렇게 좀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오, 잭을 보시게 되면은 잭에도 이제 물이 구여 있습니다 실내로 물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보통 엔진 쪽 배선 같은 경우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내 배선들 같은 경우는 방수 처리가 안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음 지금 우리 어, 이쪽으로 이제 많이 타고 왔고요. 어, 지금 썬루프 쪽에서도 보면 이제 얼룩져 있는 걸로 봐서는. 어, 지금 이 부분도 좀 살짝 이제 축축합니다. 안 맞게도 희망해도... 하... 썬루프를 요번에 썬루프가 고장나서 그런지 몰라도 썬루프를 열어 놓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. 헤러드에 보셨던 그 아까 공통된 그 연결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에 이제 습기가 차면서 다른 배선들의 그 전기가 같이 이제 쇼트가 되, 내부에서 이제 수분으로 인해서 이제 쇼트가 되면서 전기가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전기가 가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고장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요 필러 부분도 한번 떼봤습니다 음, 필러 부분을 떼보니까 이렇게 이제 물이 고여 있고요 그래서 필러 부분을 타고 이렇게 이제 비가 셀 수도 있고요 여기 옆쪽에 유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 썬루프에서 물이 살 수도 있고 음, 요 옆에 요 쪽문 이쪽 유리에서 요 부분에서 좀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음요 유리를 다 떼고 나서 이쪽 부분을 실리콘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리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실리콘을 도포를 해서 이제 장착을 할 겁니다. 안에 수분들이 많이 구여 있습니다. 이거야. 이렇게 이제 커넥터 안쪽에 수분이 많이 차다 보니까 내부적인 제 쇼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이거는 이제 차후에 이 커넥터에서 이제 녹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. 음, 싹 청소를 하고 어, 재, 재장착을 할겁니다 단자 청소 후에 접촉이 잘되라고 약품을 같이 도포를 해줍니다. 접촉이 더 원활하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자기진단 점검 단자에 3번. 3번 캔통신 캔 하이 단자입니다. 하이 단자를 찍었고. 시동. 지금 키 시동 온 상태고요. 전압 값을 보시게 되면 은 3.5V, 2V에서 3.5V 이렇게 나오고 있, 있습니다. 그리고 파형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. 시동을 꺼보겠습니다. 시동 오프에는 당연히 이제 통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0볼트로 가 있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음 간혹, 간혹 가다가 그 예전 차들 보게 되면 비오는 날 문제를 일으키는 차가 있습니다 음, 그렇다 그러면 은 음, 지금처럼 빗물 유입으로 인한 고장을 조금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